여행은 열차 운행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객실 내 운행 관리원에게 알리거나 또는 객실 앞 뒤에 비상 인터폰이나 긴급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관제사와 통화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역은 팔달, 팔달역입니다. 내리는 분은.